출산사람 잘하고 가더라고 감금방이 있는데요? 생각해보면 전왜 이런데만 될 거예요? 여기, 여기 침대가 많은데 거기서 뭘 했을까요? 에 에, 에? 에? 안녕하십니까? 숙박원 김... 숙박입니다. 숙박이는 또 오랜만이죠, 여러분? 네, 숙박이 요즘 바빠가지고 말이죠. 자, 오늘은 어디로 왔을까요? 바로 신촌의 삼각지대로 왔습니다, 여러분. 여기가 왜 신촌에 삼각지 되냐? 여러분, 버뮤다 삼각지도 아시나요? 자꾸 배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 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가 홍대랑 신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만 더 사라지거든요?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오늘의 게스트, 짜잔! 저와 함께 사라질 할 미도 씨입니다. 어우, 존나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미도예요. 반갑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저는 안 하도 안 돼요. 여기 처음 오거든요. 아, 진짜요? 예. 네. 거짓말. 그 아, 진짜로. <웃음> 여긴 진짜 처음 가봐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, 여기가 대학가요, 알죠? 네. 홍대, 소강대 연세대, 미대. 이화여대 등등의 학교가 엄청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 있는 커플들이 다 여기로 모여요. <웃음> 어메이징. 또이 홍대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? 일로 오는군요? 그렇죠. 오는 왜냐면 홍대는 모텔이 없거든요. 아, 맞아요. 없어요. 그래 택시 타고 일로 가주세요. 가줍니다. 바로 가죠. 자 그럼 오늘은 어디냐? 자 여기는 신촌의 모텔 야자라는 곳이고요 네. 안가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. 오늘은 여기 왜 왔냐? 여기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여기들과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 그래서 파티룸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와 대박 대박 대박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? 아우. 여기가 지하인데요 아무래도 파티룸이면 지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맞아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금 뒤에 보시면 문에 민트가 있어 늦게 우산 맞으러 자 오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해요 한번 공개합니다 짜잔 아자 여기 들어오시면 먼저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치아 1층을 통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일단 빡 준비할 수 있는 곳 드라이기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거 고정이 안 되는데요 쓰라고 해놓은 건가?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 컴퓨터도 있습니다 여기, 여기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지? 박스서 벽을 뛴것 같아요 대박 사건 네.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요즘보통 컴퓨터 두대게 기본이죠? 그 네, 컴퓨터 두대로 네. 이제 커플끼리 게임하라고 어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놨고 여기 타드판이 있습니다 타드판을 이제 술기임하면 되겠죠? 이게 뭐야? 아뭐 여기 뭐지? 어? 여기 술차 사람 잘하고 가드라고 감금방이 있는데요? 와 어, 진짜 이거 들어가 보세요 아 거미줄 있어 자, 이렇게 하고 아아 어, 어, 어. <웃음> 이런 방이 왜 있지? 왜이여기 오시면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변기 땅이고요 여기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오, 여기는 친구들 다 함께 샤워를 할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샤워기 두개 있는 건나니요노 처음 봅니다 그리고 밖에서 손도 씻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온탕 같은 게 있어요 물을 어디다 채우죠? 그러게 아 여기서 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대박인데? 그 여기 오시면 이제 이상한 사다리가 있어요 이게 왜 있는 거죠? 마트에만 가면 안될거 같아요 오..이거 어. 끊어질 거 같아 한참 왔어 알았어 <웃음> 이거 설마 속박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침대에 붙어있네 기억나요? 미더씨? 기억나죠? 생각해보면 저는 왜 이런데만 될거고요 <웃음> 그리고 당구대가 있습니다 와이건 좋다 이게 원래 비싼모텔에 이런데만 있거든요 진짜 파티 이런데만 그리고 여기 대왕의 공간이 있어요 바로 침실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침대가 대박 새꺼풀이 한 번에 잘수 있어요 여기서 어... 자면서 뭘 하겠어요? 자면서요? 잠꼬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. 이도 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노래방도 있습니다 잠깐 노래방 여러분 여기 약간 조명이 심심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 이거를 다 주인님께서 아셨어요 네 이걸 펴면 따라라. 그리고 노래방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들어가지고 어 물이 물이 많네. 있어요. 아니 나 이렇게 큰 냉장고 있는 거 처음 봐 살면서. 나, 나도 아니 얼음도 있고 먹다 남은 물도 있어요. 와 대박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많이? 어 삼번이 뭐 둥둥 있어. 여기 여기 있는 뭐죠? 와 별거 다 있어요. 신들렸나요? <웃음> 남의 열차에 오 재밌는데? 이거 왜 안고 있어요? 뭐 한번 부르시려고? 아니요 한번 음악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러 드릴게요 롤링 불러 드릴게요 자 여러분 네. 여기 잘 보셨나요? 네 여기 굉장히 놀 것도 많고 네할 것도 많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죠? 몇 명인가요? 그걸 왜여기다 <웃음> 여기 최대 수용인원이 8명인가?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같이 놀면 방어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술 먹고 뻗은 애는 그 감금방에 한번 가놓고 둬어 좋네 <웃음> 여기가 얼마? 평일에 12만원입니다 저렴한데? 네, 신촌은 그래도 상륙지대가 있어가지고 호텔 모텔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격 존재이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어. 되는데요. 네. 그 때문인 것도 있지만 여기 동네가 약간 노후화돼 있어요. 음. 호텔들이 노후화되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음.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잘 찾아가지고 좀 신축 건물에 가면은 좀 비싸요. 맞아요 어,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가격 타협을 잘 보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 음, 맞아요. 여기 어떠셨나요 미도 씨? 별로예요. 어떻게 별로나요? 곰팡이 냄새 나고요, 네. 음침하고요 기분 나쁘고요. 네. 여기서 뭔 짓을 했을지 가늠이 안 돼요. 맞습니다. 여기, 여기 침대가 많은데 거기서 뭘 했을까요? 그러니까, 에, 에? 에?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나쁘게만 얘기했네데 자농담이고요. 네. 우선 놀거리도 많고 침대도 여러 개 있고, 어, 네. 자, 겨울점은 몇 점입니까? 5점 만점에 2점! 와! 상품 <웃음> 높은데? 왜냐면 저는 냉장고가 크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. 아니, 근데 뭐 냉장고가 진짜 레전드예요. 예, 네, 사람 들어가요, 이거. 그니까. 러난 만약에 나 파티문 잡았어, 와! 해서 왔는데 여기다 집에 가요. 농담이에요. 농담 아니잖아요. 농담 아니잖아요. 당신 <웃음> 아는데 너무 다 좋게 좋게만 얘기할 순 없죠. 근데 딱 봤을 때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. 자 오늘 이렇게 신촌의한 파티룸을 알아봤는데요. 여기가 가격 대비 시설이 넓고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음.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약간 습기가 있고, 네, 곰팡이 냄새 좀 난다. 청결이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비도는 그것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평점을 낮게 준게 아닌가. 저 같은 이제 개 개처럼 노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같은데. 어기지 마. 카메라 안돌테니 욕했으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들도 그러면 신신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오시면 좋겠죠? 좋겠죠? 가성비는 진짜 최고 가성비로 치면 전 사전드릴게요 진짜요? 네 그래서 가성비 잘 사주시는 분들은 꼭 오시길 바래요 잘 가십시오 안녕 유도야 네 오늘 옷을 안 벗었네요 네 안에 아, 파티를 오하친나 해가지고 파티복을 어디 입고 싶다고아네 근데 안 보여주려고요 왜요? 연말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말인데요? 저희 파티할 때 보여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파티할 때 보여주고 싶은 옷이에요, 갑자기. <웃음> 아, 왜요? 지금 파티룸 왔는데 파티복. 좋지 않아요, 여기? 네? 좀 간지러워가지고. <웃음> 아, 오케이, 오케이, 네. 가자. 가자.